이 인도명령은 원칙이 바로 그인도명 결정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나 유치권자나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해서 인도명령 결정을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한달 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성했던 인도명령 신청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사건 2017타경51484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 상용상사 비신청인 토건 주식회사 신청 지지는 비신청인 자 유치권자라고 하는 이 토건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낙찰인에게 인도하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세요. 또 사실관계가 보면은 자 저는 자, 신청인은 이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낙찰 받아서 잔대금을 납부한 정당한 원시 취득자입니다 피신청인 통원회사는 유치권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못 비워준다 이렇게 점유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자 다음의 이유로 보면 이 사람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느냐. 여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은 2015년에도 유치권을 주장했다 당시 근저당권자인 미래저축은행이 2013년 4월 30일 수원지방공원 안산지원 2013 타경 10737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니까 피신청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 장길보의 친형제인 장기동 대표이사인데 경매 부분에 우리가 25억 7,5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 미래저축은행은 파산 회사입니다. 파산 관제인이 예금 보험공사가 이 유치권자인 형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수원지방고법 성남지원 201호 가합 202991 유치권 부존재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고. 여기에 이제 또 유치권자가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 2 0 6 4 7 9에서도 비신청인은 압류의 처분금지에 조촉된다 해서 유치권이 없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의예금보공사가 승소하니까 유치권자 또 대부분의 상고를 해서 대법원 2001호다 2월 68일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에서 유치권이 이유 없다 그래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유치권자의 피신청인이 소송에서 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이 판결을 바탕으로 어, 예금보험공사는 2017년 3월 9일 경매를 신청해서 2017년 4월 10일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피신청인은 이제 2017년 5월 24일 경매보험에서 유치권권리신를또 했어요. 그리고 2017년 8월 16일에는 이 건물 소유자인 교회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로 유치권 존재, 유치권이 있다 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법원에서 유치권이 없다 하는 그 판결을 받고서 경매 신청되니까 또 이제 지방법원에다가 지금 소유자인 교회를 상대로 유치권이 있다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매 사건에서 제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피신청인이 이사 유치권자가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하기 전인 2017년 4월 14일 12시 5 0분수원지방고원 안산지호 소속 집행관이 현황조사 명령을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경매개시 결정이 되면 은경매회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첫번째가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 경매가 돌어왔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온 사실을 뭐 빌린다거나 매매한다거나 하는 그런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급한 일이 집행관한테 현황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현황을 잘 살피고 누가 세입자가 있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오니까 1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어, 여기 김방울씨가 은행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자신이 세입자고 이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수에 싸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은 현황보고서에 여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교회하고 우리아람 어린이집만 사용하고 있다. 하고 2017년 4월 19일 날 경매 법원에 경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이 이제 등기부에 올라간 때부터 민사집행법 83조 사항에 따라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다음에 이 부동산의 유치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판결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따라서 유치권자에게 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 소유자의 건물에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에 그 기입 등기 등급이 올라가는 게 맞춰져서, 자, 그렇게 되면은 압류에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갔을 때부터 보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슬쩍 그 점유를 넘겨 주므로 유치권을 취득하게한 경우 이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압류의 처분금지에 저축되므로 이런 경우에 이 유치권을 내세워 가지고 부동산 경매 사건에 낙찰인한테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치권 시득 시기가 뭐조당권이 설정 구라거나 유치권 시득 전에 설정 설정된 건조당권에 기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해 가지고 뭐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부동산은 2017년 4월 10일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 에 올라감으로 압류의 처분 금지가 효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2017년 4월 14일 수원 지방 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할때 피신청인은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인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92조 1항, 또 민사집행법 83조 4항에 의해서 유치권자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보십시다.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 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 단임목사인 장성환은 피신청의 대표이사인 장길홍과 신흥재간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2017년 3월 9일 유치권 부존재 청구 소송에서 배수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 확인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이 판결을 받았으니까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각도를 조금 달리해가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 교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 62030 유치권부전자 확인 청구사건에 소장을 제출하자 또 우리 교회 단위 목사고 피신청인 유치권자의 동생이에요. 지금 현재 이름은 장성아죠. 이분은 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신청인과 통보하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짜고 한 거죠 형제지간에. 다시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뿐 피신청의는 유치권자가 아니다 자 피신청의 과 같이 유치권이 없다 하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 후에 다시 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죠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단 인도명령이 결정되는 것뿐 아니고 피신청의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얘기하는 그 기판적이죠. 이걸 부정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뿌리채 흔들리고 하는 이상의 형사상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은 민사소송법 218조에서 규정한 기판적에 의해서 피의신청인에 대한 인도 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게 지금 인도 명령 신청하면서 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를 주장하는 피신청인에게는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채권도 없다. 이 중에 건물은 2004년 8월 4일 시흥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 시작해서 2014년 11월 22일 건축물 사용수익인가 준공 검사를 받고 2004년 11월 2 4일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신청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2017년 5월 24일하고는 13년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게 민법 제163조 어, 상황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피신청인이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이 있다 해도 이미 10년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충분히 알수 있죠? 자, 피신청인은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8년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가단 4123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인지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서 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모로 봐가지고 피신청인 유치권이라고 하는 그런 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자 유치권 주장은 배척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대법원 2015-2568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2017년 3월 9일 예금보험공사가 유치권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예금보험공사에 폐소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여기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하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유치권 주장을 해서 권리 신고를 했다. 이건 대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 채무자 소유자죠 통보해가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또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 청구 사건 소장을 접수하고 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게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이사건 부동산은 2017년 4월 10일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감으로 압류 처분효가 발생하게 됐는데 유치권자를 주장하는 피 신청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효용과 가치가 증대되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요 단순하게 소유자와 짜가지고 2017년 8월 26일 유치권이 있다 하는 총구 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사가 내는 신청인의 인도 명령 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이 인도 명령 신청에 대해 가지고 토건회사 유치권을 주장하는 회사에서 아뭔 소리냐 우리가 공사했다 하고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뭐 영수증이니 뭐니 하는 게 제출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뭐 공사비에 관한 거는 별로 없고 어디 차에 기름 넣은 거, 뭐, 밥값, 또뭐 휴대폰 요금, 뭐 할부금 뭐 이런, 거,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참오천원이가 없는 그런 결국은 공사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 어떻게 됐느냐 법원에서 인도 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교회는 인도 집행을 갖다 집행관에 나가서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막 길을 쓰고 그렇게 방해하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이 교회 목사님이 천안에다가 무슨 뭐 기독국 공무묘지를 만들느라고이 교회를 갖다가 실제 뭐 팔아가지고 한 거나 다름없이 돈다 빼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인원도 몇분안 됩니다. 성도님들도 한 4,5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용역업체용역원들이한 100명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걸 하니까 결국은 아주 쉽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원지방공원 안산지원에서 제가 신청했던 부동산 인도명령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 주문은 피신청인 누굽니까? 유치권 주장하는 일광토건 주식회사는 신청인 낙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줘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이유가 뭐냐?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하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함으로 살피건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및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져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소유자가 이 부동산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에게 슬쩍 그 점유를 넘겨줬다는 얘기.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가지게 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자, 이게 100억짜리가 34억까지 값이 떨어졌잖아요. 목적물의 처분, 교환가치, 이걸 감소시킬 그런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해서, 민사집행법 제92조 1항, 83조 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회에 저촉되기 때문에, 자, 이걸 사이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자는 이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거는 이번에 재판부에서 결정이 아니고 대법원 2005-2688 다 판결을 참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7년 4월 10일 이전부터 유치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은 뭡니까? 피신청은 여기 피신청인 유치권자는 여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신청인한테 점유를 넘겨주고 나가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40억 3,9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신탁 대출을 받아가지고 32억 대출을 받았다가 다음에 이걸 다시 정상적으로 근저당고 설정을 하는 대출로 대출 대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40억이 예,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실제 매입대금은 전부 대출금으로 충당이 됐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이전 비용 또뭐 집행비용이 약간 난거 하고 해서 한 4억 정도의 비용이 났습니다. 지금 시세를 얼마 가느냐? 지난번에 82억에 매각하자는 걸안 팔았습니다. 그안 그러니까 팔은 이유가... 팔아보니 그 지금 뭐 법인에 관한 세금만 잔뜩 나오겠고 큰 이익은 없다 조금 더 있다 파는 게 낫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매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낙찰 받을 때는 신천역과 대하역이 아직 전철 개통이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 전철 개통이 되고 아파트들이 지금 만3 0세대가 입주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100억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40억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치로 한 60억을 벌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 유치권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수 있으면 은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갖다 가벌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유치권에 대해서 잘 아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억짜리가 34억 떨어질 때까지예요. 유치권 판결 받았다고 하니까 전부 다 커버렸어요. 다 그런데 대부분의 판결 받은 것을 판단해 보면은 판결의 기판적에 의해 가지고 유치권은 없다 하는 걸 누구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회는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선순위 가등기라든가 혹은 임대차의 대항력등 우리 얘기하는 법정담보물건을 잘 알고 잘 연구하고 경험을 해본사람많이 돈을 벌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진전해서 이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